우리가 몸소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어. 자, 분, 어. 니 어. 스냅 <목소리> 아. 하나, 오케이 다음 분, 아, 다음 분, <목소리> 오, 다음. 어, 이분 기대됩니다. <목소리> 선물. 아, 오! 이분 기대됩니다. 선들, 아, 출발합니다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Yeah 이렇게 음. 와 이렇게 다아 이건 두채인데 베리폼 아... 패치인가? 아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가? 베리폼 패치? 이다 첫 번째 당첨번호 76번, 76번 추가 드리고습두 번째 당첨번호 42번, 42번 출연드리겠습니다 5번, 6번 드리겠습니다70 번호는요. 96번. 삼 번호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두구 번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터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삐늬 <미림> 마 <미림>